네, 요사 말씀 계속 나눕니다. 요사 오늘 9장 말씀이에요. 구장 말씀.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나누기 원하는데 네. 중요한 부분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조금 나누고 그 후에는 제가 말씀으로 다시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네.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이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네바논 앞에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무리사람과 가나안사람과 브리스사람과 히위사람과 옆에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의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요소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요수와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흩 찢어져서 <웃음>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낙이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가 진영으로 가서 요수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비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하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매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왕 시온과 아스다돈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다 이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라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덕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날 날에 우리들의 짐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므로 우리의 이옥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웃음> 오늘은 기원 주민들의 거짓말, 혹은 사기극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해요. 어, 혹시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어요? 그죠? 어,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없죠? <웃음> 거짓말이 음, 능한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있지만 단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이유가 다양하죠. 이유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남편들이 하는 많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 먹었어. 그렇죠? 몰래 먹었는데 또안 먹었어. 걸리면 또 혼나니까. 몰래 먹었는데 안 먹었어라는 거짓말 제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을 속이는 것은 결코 옳은 행동은 아니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험이 찾아오거나 혹은 어떤 누군가로부터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의 정도가 있지만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는 거. 속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기극을 벌여서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웃음> 성경에 보면요. 단순하게 거짓말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인생을 풍지박자 시키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취하여 어떤 사기극이나 거짓말을 꾸며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오히려 거짓말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오직 사기극을 꾸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왜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유익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희위족속 기부원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희위족속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입니다 싸그리다 진멸해야 될 대상이에요 <웃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기극으로 인하여 이들이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진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민한 곳에 올라가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열두지파 모든 민족들이 산가 산에 나누어져서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을 선포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그 일이 이수는 얼마 되지 않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구장의 오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로 인하여 이제 가난 땅에 조금 더 실질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원래 요동강을 건너때 가난 민족들은 아그여호와 하나님 야 애굽에서 출애굽하며 동쪽에 있는 바산과 옥왕을 무너뜨리고 허, 허, 이 거대한 신이 전능한 신이 온다고 발발발 떨었는데 아이성 전투의 그 차만한 패배 하나로 가난성 민족들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 그래도 헬볼만 하구나. 더 나아가 이제는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중부를 지나가는 이 정쟁 루트를 보면서 야, 이제 비상이다. 이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들이 뭉치는 모습을 봅니다.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버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사람과 가나안사람과 부리스사람과 히비사람과 여부스사람의 모든 왕들이 듣고 일심으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맞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웃음> 여러분의 삶이 복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샬롬을 누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믿으십니까? 잘되셔야 돼요. 그냥 소위 얘기가 듣기 좋으라고 하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잘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자족의 은혜가 여러분 산 가운데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 저절로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저절로 오면 좋겠지만 꼭 방해하는 세력,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에 누미야 말씀을 나눕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하나님께 응당독 받고 비전도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선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모든 부품까지도 지원받고 통과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조서까지 받은 상태인데 누가 나타납니까? 삼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나타나서 끝까지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을 주셨어요.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삶을 살길 원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는 가운데 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게 하는 방해하는 오늘 가난한 민족의 일 일곱 족속 같은 존재들이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연합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이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기부온 자손들이 왜 민족들이 이 주민들이 왜 거짓말을 했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서쪽 산지, 평지, 대해압. 다 이게 가난 땅의 지형을 말합니다. 지중해 평지 그리고 산맥 그리고 갈릴리 바다라는 크게 네 개로 나누는데 걔는 나가는데이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족속들이 뭐 했다고요? 일심으로 연합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에요. 자, 이 일곱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연합하기도 하고 대부분 경쟁하는 상대예요. 그죠? 나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짓밟고 치열하게 전쟁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그들이 지금 하나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여호와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복하고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맞서 싸우라고 일심으로 뭉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 어,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으로 반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볼 수 있다는 그런 근자감으로 자신감으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아, 내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내 것을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마침내 공격할 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이에요 근데 그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기부원 주민은 매우 독특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모든 가난 민족들이 맞서 싸우겠다고 결단했는데 기부원 주민들, 기부원 성읍들, 기부원이 라는 도시에 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서로 회의를 하고 연합하여서 어떤 결정을 내느냐 야, 우리는 싸우지 말고 그들과 속여서 조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매우 독특한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당시 모든 가난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 주민은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희위족 속에 가장 우두머리 도시입니다. 천단과학과 문명과 기술과 그리고 전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읍이었어요. 근데 이 성읍이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왜기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이켜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3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이젠기본 주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극을 벌이는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처음에 왔더니 와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그것이 6절이에요. 그때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자, 저자는 이들이 히위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이 히위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물어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꼬꼬를 보니까 야, 이 근처에 사는 것 같은데 너희가 어떻게 우리와 조약을 맺으려고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근거는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내 하나님 옆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의 석음에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라 그러면서 분명히 언급하는데 보세요 해쪽 속, 아머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과 여부지 족속은 내가 다 진멸하고 몰살해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시다 근데왜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1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보세요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들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시스템 그들이 갖고 있던 인형과 생각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전도하고 너희들을 포교할 거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그 문화 가운데 맞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애시당 쪽 싹을 침멸하는 것이 너희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 세상의 문화와 시스템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미디어 시스템, 이 법률들이 개개인 하나하나만으로 맞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공격으로 찾아올 거예요 수많은 압법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 올 겁니다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본 주민들의 사기극을 왜인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유익이란 말이에요 자 이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 야 너희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조약을 맺어 너희들은 진면의 세상 같은데 그랬더니 팔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뭐예요? 비굴 모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우리는 멀리서 왔어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우서가 물어요 야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요.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이 지역 출신이고 너희가 가난 민족이면 너희의 질멸의 대상이야.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는 너희는 누구야? 어디서 왔어? 라고 물었는데 오늘 기부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우리가 왜 왔는지를 설명해요. 교묘하게 질문을 빗겨갑니다. 그리고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애굽에서 행한 일, 요당 동정에서 행한 일들을 언급합니다. 근데이 기부온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근데그 이야기를 쏙 빼요. 왜쏙 뺄까요? 요당 동편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그때 출발해요. 지금 왔다고 어필하는 거예요. 멀리 왔다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침이 납니까? 사기를 치려면 이렇게 쳐야 돼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리고 증거물을 댑니다. 어떤 증거물이요? 여러분 새 신발을 신었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제가 어릴 때는 새 신발을 신고 가면 꼭 친구들이 밟았어요. 왜 밟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게 있냐면 밟히는 게 싫어서 일부러 흙을 묻혔어요. 흔 신발이요. 똑같은 거예요 멀쩡한 걸 흔집을 내는 거예요 야, 오래된 것처럼 해 낡은 포도주로 바꿔버려 심지어 곰팡이 핀 떡까지 준비하면서 물침까지 제시합니다 자, 이러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 거예요 어, 의심은 되는데 물증이 확실하단 말이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기극에 넘어가고 여우수어와 리더십이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언약과 계약을 파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요. 왜 여우수어와 리더십이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했을까? 우리는 떼놓요 눈앞에 보는 것이 너무 명확하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아,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라고 생각할 때 판단할 때 우린 잘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판단과 기준이 기도보다 앞서는 경우를 우린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나중에 결국 이것들이 잔재물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됩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하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야, 이 속임수가 좀 오래 가면 좋은데, 금방 들통이 나요. 왜 들통납니까? 이제, 진군을 하러 중간에 갔는데, 어? 왜 너희들이 거기 있냐? 하는 거예요. <웃음> 3일만에 갔는데, 정탐하고 전쟁하러 갔는데, 어마 뭐예요? 기본 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한탄하죠. 하, 하, 우리가 오실 수했구나 본문에 보니까 이거 18절에 보니까 보세요.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원망했다. 자, 그런데 이 원망은 좀 다른 관점의 원망이에요. 왜냐면 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참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출애굽 해 주셨어요? 하늘에왜 물이 없어요? 왜하늘에 고기가 없어요? 이런 불만과 불평을 통해내는 원망이었어요 근데 오늘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백성들이 리더십들, 그러니까 공동체의 리더십이죠 오늘날의 뭐 목사나 장로나 이런 분들이에요 이들 향해 뭐라고 원망하냐면 너희들 왜 기도 안 했니? 이거예요 너희들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좀소망을 봅니다 왜 1세대와 2세대가 다른가? 이 세대는 그래도 깨어있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지이러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의 종을 위해서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우수아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언약의 갱신이 있고 아마! 이 감격이 있는 며칠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원망 가운데 이들을 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해야 니까 이들을 이제 종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런 종인 종인데 이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시중두는 물과 나무를 나르는 일로 배치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합니다라고 오늘 보면 말씀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 구장에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수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 즉 기도하지 않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기부원 주민들이 거짓과 사계극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부원 족속은 진멸의 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기부원 족속이 이스라엘 배선들을 향해서 버렸던 이 사기극, 이 디테일, 이 심리전, 과학적인 몸까지 총동원하여서 속이는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구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는 이 악한 영에 대적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속인수에다 휩쓸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가본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백성들이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아니, 왜 귀신을 못 쫓고 병을 못 고쳐요? 라고 할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회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관대에 거하고, 기도할 때만이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의 조명 안에 거울 수 있어요. 대사론관 전서 5장 18절 말씀도 기억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의 밥을 차려줄까요? 말까요? 오늘, 애를 씻길까요, 말까요? 너무 명확하고 당연한 것도요, 여러분. 이 훈련하세요. 하셔야지 마내 안의 숨결 같이 치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가운데 걸할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뭔가 초전적으로 계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이렇게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방법은 굉장히 드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내 안에 욱이 올라오는데 이 욱을 어떻게 잠재울까요?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을 주세요 걱정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멀티를 못해요 기도면 기도고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지 두 가지 동시에 못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지만 거짓에 속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영 가운데 거해야지만 거짓에 속지 않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보모 말씀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치르는 대가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가원에 끊임없이 주님과 묻고 대화하시길 예수스토로추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네, 네이버 네 같은 데 찾지 마시고 구글 같은 데 검색하기 전에 먼저 주님 뭐예요 주님 가르쳐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이것이 먼저 여러분 상가원에 나아가기 고백되어지길 예수께 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 훈련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운성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이사야 30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서 죄를 도와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이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 30장 말씀이에요. 예요. 이들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희들이 패역한 자식이고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너희에게 죄서 죄를 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 생각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가 죄를 더합니다 기도하면 죄를 덜 짓습니다 아니, 죄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간의 죄의 길이 끊기고 악한 죄의 길이 끊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제에 예민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역대기 13장 이하에 보면 사울왕이 나와 처음 사울왕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준수했으며 주님만 바라보던 자였어요. 근데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묻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참다 참다 참다 그를 내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할렐루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면 나오시면 돼요 나오시면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옆에서 쥐어만 하셔도 돼요. 문 쥐어가 할렐루야가 되고 할렐루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시고 공간을 사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다윗도 엉망 칭찬었어요 인생. 근데 다윗이 자랑해 뭐예요? 사울과 다윗의 비교가 뭐예요? 혼남은 쥐어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붙드니까 그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님과 살롬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당연한거고 명확한 거라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밀한 남성으로 친밀하게 대화하시는 단계까지 갈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오늘 본질로 좀 돌이 갈게요. 말씀. 기본 주민들이 거짓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웃음> 자 성경에 보면 거짓말과 속임을 통해서 축구복과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한형 애소를 속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아주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기꾼이 없습니다 라반도 삼촌도 속여요 얼마나 속였다기보다는 정말 교활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큐가 아주 그냥 막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모든 가정들 중에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납은요? 납이 왜 거짓말했죠? 정당권을 왜 숨겨주었나요? 자, 오늘 기본 주민은 왜 거짓말했을까요? 자, 거짓말을 했던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배경을 좀 이해해봐야 됩니다. 당시 고대 군동은요. 신 우상 중심적 문화와 경제와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우상 중심, 자신이 믿는 신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갔고 문화가 돌아갔고 삶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더 강한가? 니네들이 믿는 신이 더 강한가에 따라서 우위가 결정되어지고 종과 노예 그리고, 그리고 주인이 결정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일곱 족속들 가안의 모든 족속들이 연합한 상태입니다. 이 연합한 상태에서 함께 싸워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희유에서 가장 우르드머니 되는 성읍이 어떤 결단을 해요? 우리는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그들과 속이는 한이 있어도 다시 한번 그들과 조약을 맺자라고 한 거예요. 이게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을 버리고 여와를 선택한 거예요. 자신들이 의지하고 바라봤던 것을 끊고 요화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하여 나머지 부족으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장만 나오면 10장에 가면 공격해옵니다 기본적 속을 공격해와요 그것을 알면서도 결단하고 요화를 믿겠다고 한 거예요 누구와 같은 거예요? 라합과 같은 거예요 나에게 맞던 개인적인 구원이 이젠 집단적이고 한 공동체에게 임하는 놀라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물론요, 이들의 행했던 속임 수와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은 살기 위해, 구원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을 거짓말과 사기극으로 행한 겁니다 성경은 특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의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왜 거짓말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동기와 이유와 목적을 보신다는 거. 그 내면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간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잘 믿는 척해도 내 마음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보시는 하나님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예수 하나뿐인가 정말 주님 하나만으로 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기고 버리라고 이것을 합리화하라고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방법밖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요. 자, 신명기 아까 이 시장 말씀 한번더 볼게요. 신명기 이 시장 말씀 아까 가난 민족게그 부족에게 다 진멸하고 하셨는데 그 말씀 윗구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 가난 땅 말고 너희가 다른 성읍을 정복하러 갈때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만약에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성문을 열면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함께 그들을 보호해줘라는 라 조약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화평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싫어 그러면 성을 둘러싸고 진멸하되 남자만 진멸하고 여자와 아이들과 나머지 전리품을 취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신명 20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기부원 조석이 이율법의 말씀을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 거예요 얼마나 정보력이 뛰어나요 살기 위해서 대충 계획을 꾸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까지판 거예요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살 구멍이 있는지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찾았더니 어떤 방법이 또 오는 거예요 아 멀리서 왔다고 하면 살수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이런 절박함, 이런 갈망이 이들을 구원해낸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8장 35절 이하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생명보다 생명보다 귀한 거 없고 복음보다 귀한 거 없고 구원보다 귀한 거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기본 주민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전부를 건 거예요. 왜 기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 믿음 때문에요. 이 그들의 결단 때문에요. 하나님 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갔더니 구원이 임한 것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한다 라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영적인 원인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다른 곳에 구원 찾지 마세요 다른 곳에 밥을 찾지 마세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시고 말씀하신 대로 인도할 때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가이 진리를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공격 가운데 시험과 시험대 위에 설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데 구원이 없어요 다른 데 구원이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담겨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기부원 주민들이 사기극을 벌이다가 걸렸어요 어머 얘들 희위자손들이네 걸렸어요 혹은 이스라엘 배성들이 기도하다가 오늘 기도하지 않았다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들을 누구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희위자손이다 라고 했다면 자 이스라엘 배성들이 이들을 진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그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진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맛이 갈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학적 관점은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살려주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믿겠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합과 기본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일을 믿음을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 믿음은 그거예요. 만약에 알았더라도 속인 것을 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을 맺기 전에요. 그리고 이들이 기도함으로서 그들이 희외자손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이들을 구원하였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미 진멸이 선포되어 있는 상태예요 요수와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들이 진멸이 선포된 상태예요 이들은 다 쓸어 없어버려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26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보세요. 여우서가 곧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리고 이들을 택하여 어디에 둡니까? 여우와의 제단을왜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부원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중에 에스라와 니에이미 시대까지 쭉 이어져요. 앞으로 몇천년까지쭉 이어집니다. 이들은 종으로서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자로서 끝까지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서 종 노예라 슬레이브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 이반 에반이라는 에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에베드라는 단어는 구역에서 보통 어떤 단어와 함께 합쳐서 사용하냐면 에베드 아도나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근데 이 종이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누군가의 종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그 의미로도 사용하지만 이 에베드라는 이 단어에는 예배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드아도나이암은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들이 종으로서 저주를 받았다고 라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선택받은 거예요 저는 기본 주민들을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린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외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예배자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저는 10편 84편을 좋아합니다 84편 10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 줄.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문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이게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유랜드를 확장하고 정복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지만 진멸의생이지만 하나님은 기본에그 주민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를 와 예배하는 자다 예배한 삶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너에게 부어진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기도해야지만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해야지만 깨어을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무엇을 말고 말씀하고 고말 있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문자 내면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붙들어야지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를 부르신,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배적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뉴랜드를 정복하는 사회의 삶입니다 예배적 삶을 살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우리 삶의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성령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가운데 행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